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코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코디하는 거에도 공식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코디 공식은요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 화이트 입니다 상하를 먼저 화이트로 코디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를 만약에 사시거나 아니면 자켓을 사실 때도요 상하를 화이트로 한번 코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가지. 코디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제가 다섯 가지의 그 코디 공식을 이두 가지 옷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옷에 다섯 가지 공식 마찬가지로 이 옷에 다섯 가지 공식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올 화이트입니다. 사진은 상, 하를 화이트로 코디한 방법인데요. 옷을 구매하시면 먼저 올 화이트로 먼저 코디해 보세요. 올 화이트로 코디하시면 신장도 길어 보이고요. 세련돼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 트렌드는요. 상, 하를 동일한 컬러로 코디하는 것이 트렌드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올 블랙입니다. 상, 하를 올블랙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자켓을 사시거나 아니면 코트를 사실 때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하를 블랙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코디가 굉장히 쉽게 심플하게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올블랙입니다. 이번에는 상하를 블랙으로 코디를 해보세요. 상하를 블랙으로 코디하면 날씬하게 보이고요. 섹시한 아름다움과 지적이고 우아한 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즉 블랙의 코디는요. 영원 불멸의 코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상하 중에 블랙과 화이트로 코디를 하는 겁니다. 바지나 스커트를 뭐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의를 올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 하를 화이트나 블랙으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요. 하의를 블랙으로 코디를 하였고요. 세 번째는 화이트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블랙이나 화이트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의를 1번은 화이트나 아이보리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요 상의를 블랙으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즉 옷을 코디 하실 때는요 상을 블랙이나 화이트로 코디를 해 보시고요 또는 하를 블랙이나 화이트로 코디해 보시고 나머지는 다른 색상으로 코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톤온톤 코디입니다 이 톤온톤 코디 방법 이라는 건요 한 색상에서 파생되는 뭐 진하고 어두운 컬러끼리 같이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한 예로요 베이지면 베이지에서 파생될 수 있는 뭐 아이보리라든지 어두운 컬러인 브라운이라든지 같이 코디를 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톤온톤 코디입니다 이톤온톤이라뇨 코디 하시고자 하는 옷에서 비슷한 색상으로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밝음과 어두움 색의 연하고 진한 방법으로 코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보세요 비슷한 색상으로 매치하였죠 첫 번째는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의 코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스텔 핑크에서 색의 연하고 진한 방법으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번째는요 화이트에서 베이지 그 다음에 브라운까지 네번째는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 다섯번째는 브라운에서 블랙까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방법이 톤온톤 톤 코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개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 옷들도 다 톤온톤 톤 코디 방법인데요 첫번째도 전체적으로 한 색상의 옷에서 나올 수 있는 밝고 어두운 색상의 코디입니다 두번째는요 아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카키 티셔츠에서 카키 색상을 응용한 프린트 스커트입니다 세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브라운상의 니트에서 파생될 수 있는 브라운 계열의 앤틱 프린트 에어라인 스커트입니다 이 스타킹도요 부츠도 이 브라운으로 통일되어 아주 더 심플하면서도 세련돼 보입니다 네번째는요 화이트에서 그레이 차콜 그레이를 사용한 코디 방법이고요 다섯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레이에서 다크 그레이 블랙을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다섯개의 사진의 방법의 코디를 톤온톤 톤 코디라고 합니다 내추럴 그룹입니다 화이트에서 베이지, 베이지에서 브라운, 브라운에서 다크 브라운까지 여기에 네 번째 사진처럼 이 같은 톤 계열의 그레이 팬츠를 코디를 하시면 또한 잘 어울려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톤 그룹입니다 이세개 사진이 있는데요. 화이트에서 그레이, 그레이에서 블랙까지의 그룹입니다. 이러한 컬러끼리 같이 모노톤끼리 코디를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톤인톤 톤 코디 방법입니다 제가 입은 방법인데요 제가 입은 이 모습이 바로 중간톤끼리 같이 코디를 한 겁니다 즉톤인톤 톤 코디라는 거는요 여러 색상의 채도가 비슷한 것끼리 같이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제 행가 중에 보면 요이 중간톤은 중간톤끼리 그 다음에 무채색은 무채색끼리 그 다음에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내추럴은 내추럴끼리 같이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토끼리 코디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섯번째는 톤인톤 코디입니다. 이 코디를 톤인톤으로 코디하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톤인톤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색상을 비슷한 채도의 색으로 매치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전에 찍은 컬러 매치, 컬러 매치 완벽 정리에 대한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 파스텔 그룹인데요 이 톤인톤 그룹입니다 다섯개의 사진처럼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입는 것이 잘 어울리고 아름답습니다 두번째 톤인톤 그룹 중에 브라이트 그룹입니다 즉 원색끼리 코디해서 입는 방법인데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원색은 원색끼리 코디를 해보세요 세번째 그룹은 중간톤 그룹입니다 모든 컬러의 중간색을 이용한 컬러인데요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이러한 컬러 그룹끼리 입으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옷 컬러로 우리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코디 방식을 한번 일단 다섯 가지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다양하게 아름답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